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향단이에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변향입니다 사실 이 영상에서 예전에 변향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조금 더 길게 여러분들과 변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주제를 뽑아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요 햇빛이랑 온도가 그 향수가 변향되는데 큰 요소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거 외에도 제가 향수를 보관하거나 쓰면서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사실 그거 외에도 많은 변향 요소를 경험하셨다면 꼭 한번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그 햇빛과 온도 외에도 제가 느꼈던 거는 공기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느꼈냐면 제가 이렇게 향수를 뭐 100ml 짜리, 50ml 짜리 이렇게 여러분들도 구매하시잖아요 그거 사실 들고 다니기에는 무겁기도 하고 혹시나 깨질까봐 애매하기도 해서 이렇게 더러워 다니시는 분들 있나요? 사실 이렇게 작게 나오는 사이즈도 있긴 한데 보통은 큰 거를 사시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다니기 그래서 작은 거에다 덜어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저도 그유리공명 그거를 사서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게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나눠서 오래 쓸 거니까 이만한 거? 지금 보여드릴게요 A few moments later. 사실 저는 이만한 거에다가 덜어가지고 다녔거든요? 이런 걸 사서? 근데 이거에다 돌고 10일도 안 돼서 향이 변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느꼈냐면 딱 뿌렸는데 알코올냄새가 푹 하고 느껴진 거예요 진짜 알콜올 소주 향 있죠?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서 뭐지?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은가? 이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뿌리니까 이렇게 소주로 확뿌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소주 향이 날아가고 향수 향이 조금 있는 정도? 아 이게 변화, 변향이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큰 거를 사서 실패를 해서 제가 되게 작은 걸 샀거든요 너무 많은 거 제가 럭키센츠에서 샘플을 구매를 하면 여기다 이렇게 옮겨 담아요 그래서 그 이 라벨을 떼서 여기서 붙여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변향이 잘 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제일 변향이 안 됐어요 그 샘플을 했을 때 그래서 이게 공기가 받는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느꼈던 었경험이있습니다 이것도 공기에 관련된 거긴 한데 그 향수 본품 중에 작은 거 있잖아요 30ml? 요게데메테레가 30ml거든요 두병 정도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하나는 가지고 다녔어요. 하나는 집에다 두고 근데 이게 가방이 있으니까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가 변형이 됐어요. 그리고 집에 있는 거는 멀쩡한 거여서아 이게 흔들려도 안 좋구나 하고 이제 느끼게 됐어요. 아 그리고요. 어 저도 이제 향수를 좋아하는데 제가 시트러스, 뭐 차, 뭐 장미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데 시트러스 계열 향수들이 유독 빨리 변하는 것 같아요. 조금 많이 버렸거든요. 시트러스를 좋아해서 계속 구매는 하고 있는데 보관할 때도 굉장히 소중하게 보관을 하는 편이에요 다른 친구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시트러스 향수는 어땠는지 되게 궁금해 아, 이렇게 여쭤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의 시트러스 향수는 아 그런 일이 없으시면 어떻게 보관하셨는지 저에게 꼭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향수는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았어요 근데 시트러스는 3년? 4년 되면은 한 10개가 있다면 3, 4개는 변해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오픈을 해도 빨리 변해서 가급적이면 오픈을 안 하려고 좀 미뤄두는 편이에요 그리고 변향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알콜량이푹 하고 나서 되는 경우도 있고 되게 스파이시하게 바뀌기도 해요 뭐라 해야 되지? 한약질? 탈각? 예향? 그런 식으로 되게 또는 향으로도 바뀌기도 하고 아니면 기존의 향이 완전 죽어버리고 그냥 잔향만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변향을 안 겪으셨으면 좋겠지만 만약 겪으셨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컨디션에 따라 향수가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저도 아마 좀더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콜 향 약간 좀 한약재 같은 그런 뭐 스파이시하게 바뀌는 향 기존의 향이 사라지고 좀 잔향만 남아있는 경우를 변향으로 보통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진짜로 이건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만든 것도 있어요. 만약 그런 경험이 있으시거나 꼭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아무래도 좀 가지고 있는 개체수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노하우를 좀 배우고 싶어요 향수를 하나, 두 개씩 산 거는 되게 미성년자 때부터 샀는데 본격적으로 향수를 좋아한 거는 한 4년 정도밖에 안 돼서 여러분들께서 노하우를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는 햇빛을 닿지 않고 온도가 적절한 곳에만 두고 있거든요 다른 팁이 있다면 꼭 저한테 알려 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길 바라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